총이 어디 갔나? 차 안에 좌석 의자, 의자 안에 아 의자에 넣었어요? 네 의자에 넣어놨어요 아여기있다 아.. 이건 선 넘었지 아또 장전 존나 느릴 거 아니야 아.. 아내 닛골 아.. 닛골 <웃음> 카페거좀 그 <웃음> 뚫어보십시오. 응. 트렁크 이상 아... 내가 이거 시동을 걸어놨었나? 왜 이거? 왜 안타죠? 응, 저 때문에 그런가? 어. 어...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대형물체가 어... 어디있더라 이제 다시는 깝치지 않겠습니다 어? 한 마리 와요? 이쪽을 철거해 아예 일단 뚫지 말고 안에 정리부터 합시다 어? 왜냐면은 반대에서 들어온 애들을 잡을 때도 이게 있는 게 낫거든요 정리하고 계세요 근데 거의 넘어왔을 것 같은데 걔네들도 아~~ 왜요? 이거 뚫어야 돼요 어... 왜요? 이거 제가 처음에 합류할 때 쓰던 차예요, 이거. <웃음> 아... 어쩐지 시동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 어, 이게 빗물 바지통이 있네? 아, 이고 잠금장치 고장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뒤에 좀비 와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어, 거길 뚫으면 되겠네요. 당전을 하세요. 왜... 왜... 빼기만 하는 거야. 드디어 맛이 가버린 건가? 뉴비로 <웃음> 돌아갔어. 어허, 참... <웃음> 선 넘네, 게임! 여기 도끼가 있었죠 트렁크에? 네 아마 있을 겁니다. 음... 네, 주차피 배한얌 당한 거. 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어놓는 거. 와요 네. 네. 레벨은 0 이지만 아 무기, 저 무건 관리 또 올려야 되잖아 아, 아 스트레스 받아 미쳐버릴 것 같아 까지만 부숴될 것 같아요. 갑시다. 여기서 더 가야 되네. 음... 야, 좀비가 어디서부터 기어나오기 시작하는거야? 걸리는거 보니까 겁나 많나 봅니다 어? 여기 밑엔가 여기 밑에 같은데? 여기 맞는거 같죠? 안에 펜슬 쳐져있는거 보니까 그런거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어? 맞는거 같은데? 타워있는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걸리죠네렉 존나걸려요 지금 저도 입구가 어디야 여기? 여긴가? 없을까요 그냥? 아니 아뇨 니 뭐야 조차는 버그 버그 오우 깜짝이야 앞에 안보여 공항인가? 공항 같기도 하고, 진짜로. 아, 보대 맞네. 공부되네. 일단 여기 세워놓고. 뭐야, 이거. 파레트에도 차가 올까? 가 <웃음> <화끄네. 웃음> 아니, 뭐, 일반 승용차가 아에파레트 박아서 멈출 수 있다 생각하는데. 갑시다. 일단 여기 세워놓고.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까처럼 또 기습 당하기 싫어하죠. 미얀 <웃음> 어? 씨총 깨버렸어 아, 걸렸다 뭐야? 대구공항 같습니다. 대구공항. 음... 여기 또 많단 소리잖아요. 그렇죠. 공항에도 총알이 좀 있나? 좀봐야죠 대구공항 은 지금은 지 뭐야? 왜 장전을 안 해? 뉴비로 돌아가서. 맞네, 공항이네. 뛴다, 뛴다 또또또 또, 또 뛴다 또 뛴다 또 뛴다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비행청소년같애 이라고 <웃음> <웃음> <웃음> 어? 나루토를 많이 봤구만 뭐 어, 이거 왜이래? 아이 걸렸죠? 에아탕 걸림 진짜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다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고또또또또또또또또또 뛴다, 또 뛴다, 또 뛴다, 또 뛴다. 새끼. 아, 밟고 있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고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나또또 네, 개많아 또시또됐어 지옥이 오! 으, 존나, 바람, 네. 존나 바람! 존나 바람! 존나 어. 바람! 장전 걸렸어 걸렸어 또 걸렸어 와씨한발 쏘면 한발 걸리네 어, 잡았다. 진짜 이제 한벌 쏘면 한벌 걸려. 거의 뭐, 이제 그다 부서진 수준 아닙니까? 네. 전기 나간 거 같노. 왜 이렇게 어두워? 밤이니까요. 벌써 자정이에요. 오씨! 오오오! <웃음> 어이, 너무 많아? 어... 어이찌는왜이만아 나? 디 뒤 계속 키어나오네몇 마리나 있는 거야 내 총쏠때마다 엄찔로찔거리는 뉴비가돼요 뛴다 뛴다 뛴뛴뛴뛴뛴뛴뛴 어? 총, 총알 총알 는데치안 쏜데요. 오 뛴다 뛴다 뛴다나 총알 걸렸다 총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띈다 띈다 띈다 띈다 뭐야 네. 어서나오 소리야 또 여기 불키는거 없나? 아니 불키는게 없어 어떻게 된게 어떻게 죽겠네 아, 이거 헤드라이트 하나 달아와야 되겠다, 이거, 진짜로. 어, 어. 공항 같습니다. 공항인 것 같습니다. 공항인지 관제탑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항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여요? 그거 혹시? 콘센트? 어, 못 봤어요. 그, 스위치 안 보이는데. 어. 이거 2층에 또 시발 지뢰밭 아니야? 아니네 다행스럽게도 대체 뭐하는 동네야 여기 극장인가? 에? 도서관이네 무슨.. 전등도 안 없어? 도서관 맞아요 도서관 여기 왜 탄이 있어? 어? 도서관에? 도서관에... 총알을? 뭐야 이거? 왜 여기... 뭐한데요? 도서관이 아닌가? 아, <웃음> 하... 또 이... 불안한 이... 이친손는구나좀있었으면 좋겠다 권총을까요을까요 그냥? 왜요요 아니 야 집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까요는거탄없을때 권총 꺼내가지고 쓰게 하나씩 아... 그냥 끼있있을까 싶어서 아 근데 또을을까요 누구의 집에 있게 권총탄은 그래도 가벼운 편에 속하거든요. 오탄 쓰는 권총도 있어요? 오탄은 없고 총기 그탄 자체가 다르죠. 구탄이랑 그4 5구경 그것만 있죠. 음. 오 여기 중형 탄통 있어요. 따발총을 두 개로 들고 다니까? 뭘뭘 들고 다니는 전차병 댄게요? 헬멧. 따발총을 두 개로.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오, 아니 옷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졌네 또 아까 넘어져가지고 그런가 선 넘네 선 넘어 권총 소음기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스킬 레벨 올리기엔 권총이 좋긴 하죠 잘 오르던데 권총 예. 그리고 권총이 가벼워서 소음기 소총 밖에 없네 알겠다 권총 통계만 끼면 되니까, 보통 전기가 나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 스위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음, 스위치가 없는 것 같아요. 오, 조심해요, 조심해요. 그 다리 뿐질러 봐야 나의 고통을 알지? 음. 네 뭐야? 강당 같은 야. 거. 응. <웃음> 아니 뭐내 세발 쐈는데 벌써 <웃음> 어이가 없네. 어... 나어 따지님이 나발 걸었어. 와. 여기 난장판이다. 멀려 죽인 거야, 여기서. 와. 어, 여기 밑에 뭐 무슨 창고 같은 게 있긴 합니다. 어? 음, 뭐. 뭔 몰라요? 래 매달 붙어 있는데. 아니, 스위치가 없어. 어떻게 아, 저기 딱 끝에. 야, 스위치 저 끝에 붙여 놓으면 어떡해? 아, 이사겠다. 아, 이사 갈거 같네. 아, 이사 겠다 아. 진짜 나이트 비전 모드를 깔아야 되나 이 생각 한참 했습니다. 어. 뭐야? 그건 뭐된 거야? 아니면 뭐 하는 동네인 거야? 몇 층까지 있는 거야, 이건 또? 어? 방금 뭐가 떨어졌는데 밑으로? 좀비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있어? 오오오 너무 무서워 와요. 아.. 또 기진맥진이야 왜 기진맥진? 응? 체력이 0이니까 기진맥진이죠 <웃음> <웃음> 약골입니다 약골 헐 하남자네 한 하남자 한 이걸 하남자라고 얘기한다고? 오케이 응? 어? 일단은 음. 여기하고 여기 말고 또저 안에 또 있지 않나 싶네요. 비교를 좀해 볼게요. 잠깐만요. 주변 좀봐 줬어요. 뭐? 아. 지도가 지도 켜 놓은 거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음. 얇은 강큰강아 좀만 더 가면 군부대 있네요 여긴 군부대가 아니에요? 네 여기 아니에요 여기는 공항 음, 여긴 공항이고 저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 여기서 자거리까지 간 다음에 사거리에서 밑으로 오케이 이제 알겠습니다 뭐야 어디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어 갑시다 아 나중에 진짜 그 뭐냐 집에서 좀 터전 잡고 할때 그거 네. 해야 되겠습니다 뭐 뭐요? 에? 네? 그 뭐... 탄박스에다가 그냥 백발 꽂아 넣었다가 빼고 이거 해야 될것 같아 요 아, 더위서 죽어올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아, 일로 못하네. 뭐야, 일로 못하. 여기 몇랩 정도 돼야 좀 저거 되는 거야? 장전? 음, 6랩 정도 되면은 그냥 탄 하나, 탄창 하나만 더못 댕기면서 그냥 꽂아갖고 쏘고, 꽂아갖고 쏘고 이러면 된다 하더라고요 음... 아까 보니까, 오면서 보니까 경찰서도 엄청 많아요, 여기. 근데 좀비도 너무 많아서. 네, 좀비는 그의 두 배. 너무 많아. 도로에서 밑으로 왜 헤드라이트가 이거 짧지? 조 금만 해서? 원래 이렇게 안 짧지 않나요? 내가 이상한건가? 좀 뭐라 해야지 밝기 폭이 되게 좁다고 해야되나좀 그런거 같긴하다 응 네. 원래 이렇게 되게 앞에 가 많이 화냈는데 응 네. 레 렐리? 응? 왜 다시 도시가 나온거지? 와 여기도 띠점 존나 많다 묻혀버렸다 여긴가? 학교 같은데? 아 무덴가? 학교네 맞죠? 학교 같죠? 어, 좀 느낌이 운동장 같고 근데 군부대에도 연병장은 있지 않나? 연병장을 구현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 학교네 무슨, 그러면... 무슨 학교입니까? 모르겠어 또 세마중학교겠죠 와 여기 진짜 아파 여기 총 쏘면 난리나겠다 여기서 여기요? 네. 그 창문에서 애들 우두두두 떨어질 거 아니야? 월드워 찍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와, 여기 창문에서 애들 우두두두 떨어질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네. 어, 이거 그거다. 여기, 이게 찐 도서관. 이게 어... 도서관 건물이고. 주유소도 있네. 좋아. 오랜. 그러면... 아이고. 우와. 높이가 어디까지 튀는 거야? 니마트고 있고, 니마트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여기 저 노란 건물이 이마트 아니야? 네. 이마트 오른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안 보이네요. 어? 여긴 병원인가? 이건 병원이고요. 이 아래쪽 건물은 경찰서 같은데? 큰 경찰서? 아, 그래요? 응. 좀 이따가 옵시다. 일단은, 군부대 먼저, 오, 저런 집이 좋다는 겁니다. 왜요? 저거 봐요, 저거. 3층 집. 음... 보물창고 아니노? 도시 큰 거마다 하나씩은 있나 보네요, 저런 게. 어, 여긴데, 분명히. 요 근처인데. 지도를 너무 못 잃는 건가?